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땅값만 10억 전망이 있는 부동산 반값에 살기회 부산지방구 동구지원 4개 2020 타격 3 5 5 3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기장구 장안읍 장안리 458 사류기의 3번지 땅이 167평 건물이 78평입니다. 여기는 이제 식당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감정가가 뭐 9억 982만원, 재석가 두번 유찰돼서 5억 8,228만 원천원 어, 아, 여기 앞에 도로가 지금 3차선 도로인데, 한쪽 2차선이고 한쪽 1차선 도로인데, 여 식당을 하고 있어요. 요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장안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안사라고 하는 절보다 더 유명한 게, 장안사 계곡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주 들어가서 뭐이 계곡이 물이 깊지도 않고 물은 굉장히 맑고 편에요 그래서 애들 들어가서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저도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여기 몇번 갔다 온 거는 기억이 있습니다. 집은 보세요. 집은 1936년생이니까 아이고 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네요. 85년 된 그런 집이니까 집이라고 할 수도 없죠 85년 된 집이 그래도 감정은 얼마 나왔습니까 감정이 뭐 저기 본체하고 제시의 건물까지 다 합치면 1억 6천만 원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여기에 또 보면은 참 어떤 분인지 3억 원에 유실권 신고가 됐죠 85년 된 집에 3억 원에 유실권 신고가 돼 있다고 하니까 뭐좀 죽은 없애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여기에 지금 현안 조사서가 딱 실려 있습니다2 어, 0 20년 6월 8일날 하고 2020년 6월 10일날 집현단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없어 가지고 통지서를 경매하니까 통지서를 붙여 놓고 왔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로드뷰에서 보는 이제 누리 아카데미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어 지금 길가에 이렇게 지금 아주 마지막한 86세의 기아집입니다. 이런 기아집 이중 앞에 이 도로를 3차선 도로입니다. 똑같은 걸 갖다가 또 인도 명령을 쓰면 여러분들 짜증나겠죠. 그래서 인도 명령 신청의 요지만 썼습니다. 2 0 2 2년 6월 10일 현황 조사 시에도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도 없었다. 이 사건인 2020 타경 3 5 9산 부동산 이의 경매 사건은 2020년 5월 27일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같은 날 기입된 게되므로 압류의 처분 후유가 발생했고 피신청인은 유치권 권리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유치권자로 점유를 입장할 아무 증거도 없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2 0 0 5 2 6 9 판결, 건물명론 사건의 판결 요지 보면은, 자, 경매 개시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점유하지 않은 사람이주권자 인정 못 받는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앞서의 판례 두 개를 가지고 쓰면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사건의 팀은 뭐냐.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에서는 많은 가족들이 찾는 장하사 계곡 입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로 유동인구가 많고 부산, 교외로 시골 같지만 상업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현재는 평당 600만원에 내놓은 사람도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감사하게도 69 신고를 해주시니까 사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시세 15원이 억 넘는 토지를 반값에 살 좋은 기회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